I don't know. Thank mm -hmm. you. 지금은 40mm 렌즈의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의 최소 촬영 거리를 확인 중입니다. 접사 촬영을 할 때는 3cm의 차이도 정말 소중하죠. 소니의 리얼타임 AF가 엄청난 건 모두 아시죠? 바로의 눈을 인식했는데 뭔가 인정받은 기분이네요. 이번 촬영에 쓰인 24mm와 40mm 렌즈의 비교 사진입니다. 광각인 24mm는 배경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40mm는 거리감이 압축된 느낌입니다. 여러분은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?